발레와 트로트를 접목시킨 미스터 트로트 국가대표부 정민찬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국가대표부에서는 정민찬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인데요 12일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는 본선 1차 팀미션 라운드를 진행했습니다. 국가대표부에서는 정민찬 윤대웅 김시원 김홍종이 등장해 멋진 무대를 꾸몄으나 다음 라운드에는 정민찬 만 진출하게 됐습니다. 국가대표부는 세미 트로트곡 연분홍의 못생기게 만들어주세요에 맞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퍼포먼스와 안정감 있는 노래실력으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붐은 정민찬씨가 다리열때 제하트가 바로 오픈됐다고 말했고 장윤정은 전략적으로 잘 짜여진 팀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작곡가팀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정민찬을 콕 집어 빼어난 발레실력에 보컬도 수준급으로 트로트판에 새바람을 일으킬 인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가대표부는 오라트를 받지 못해 전원합격에 실패했고 마스터들은 회의 끝에 국가대표부의 합격자는 정민찬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나이 35세의 정민찬은 국립발레단 단원 출신의 발레리노로 현재는 댄싱시어터 샤하르 DTS 발레단과 이루다 블랙토 댄스 소속입니다.